치하자 얼굴에 분칠을 같이 하자고 한 거야. 안녕. 해마. 아. 뭐해? 그냥 있다. 어디서? <웃음> 목소리 왜 그래? <웃음> 아? 집에 어 <있어. 웃음> 집에 있어. 아 집에 있어. 요즘 뭐해? 요즘 집에 있어. 요즘 계속 집에 있어? 응. 어, 해마 저기 보고 다음 달에. 콘텐츠를 하나 해볼까 하는데 니가? 어 니가 뭐, 만든다고? 아니 뭐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 뭐 단발성 코너라고 해야되나? 뭐딕트 하는 건데? 뭐 스튜디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 해가지고 뭐, 봐. 아 이런 까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이뭐 내가 마, 말을 해? 뭐. 10월 달에 아. 뭐고 할로윈데이도 있고 막 그렇잖아 할로윈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러니까 뭐 나가고 이러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기분만 한번 내볼까 이렇게 해서 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봤거든. 너도 안해지 우리 세대는 사실 할로윈 이런 거안 하잖아. 그니까 난 서울 와서 어. 처음 알았어. 나도 몰랐어. 관심또 어. 그런 거 챙기는 것도 몰랐어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햄이랑 내랑 같이 앉아서 할로윈 분장 해주기. 아, 멋도 아, 잘한다. 아, 그래? 옷 같은 옷디 입혀줘도 돼? 아 좋지 옷다 뭐, 준비해가지고 아 좋지 <웃음> 아 굿말 안하고 다 입어 진짜 알겠다 나나 한번 해보고 싶다 오케이 알겠어 아, 그럼 내가 아, 기획을 아. 하고 전화할게 응알다 아, 그래 조만간 보아 아, 자, 밥 챙겨먹고 오케이 <웃음> 좋아요 그러면 해주기가 됐네? 그러면은 최대한 하기 싫은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저희는 저는 정말 관여 안 할게요. 저희는 는 놔드릴게요. 뿌리하게 많아 할거 많아. 헬레이저라고 알아요? 공포 영화? 그거 많아. 만들다가 와, 하루 다갈것 같은데 그러니까. 토리지이 살아있는 시조스이니아그 연습할 때 진짜 잘해고서는 아니 아니 형이 뭐 X는 일어나일보다 좋은 것같아그선 보니까 저는 뭘 하지 않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